이거 어수 있어 뭔데? 아, 이것도 가져가면 되잖아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음. 응? 음. <웃음> 어. 음. 물다 먹었어요 자 이제 나쏠수 있어 쏠수 있어 조금만 나쏠수 있어 나 쏜다! 빵! 뭘 쏜다는 거야, 계속 아빠는? 아빠는 쏴버렸어. 여기서 래시찍 너무 많이 싸면은 다못 먹었어. <웃음> <웃음> <웃음> 싸면은 다못 먹었어. <웃음> 와, 망고 <막먹는> 먹겠어재료을싸봅니다 <게> <웃음> 네, 도시락 싸다 지쳤다, 그래서 <웃음> 도시락 싸다 지치는, 딱 전형적인 그런, 놀러나가기도 전에 지치는. 여전히 그러세요. 어. 왔을 수 때. 거스 거스. 일단, 오늘만 이거 써? 어떡할 거야? 지금 응, 이거 아이고. 네, 다들 왔습니다. 이제 네, 뺄까요? 네. 뺄까요? 잠깐 기다려. 여기 의자, 의자에서 놔줘. 자, 의자. 우리 이제 아빠 하는 거 구경하러 가자. 이게 다 뭐예요? 나우고싶다나우고싶다나우나우고 싶다고? 나우스 더워? 나우나나나 야옹이 왔어? 네. 야옹이 왔어? 네. <웃음> <T> <mic> 아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한번 써볼게요 아빠가 아니, 여기 가서 먹을 거야. 여기 됐고, 김치. 쟤. 쟤. 야, 이거 도시락 있다, 얘가. 이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가성비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사람이 많으면 도시락 싸는 맛이 나는데. 지치겠다 아, 이거. 자기야. 갑자기 도시락이니까 나는 구석형 갖다 줬어. 어? 어. 밥, 반찬, 과일 이렇게 세트. 응. 완성. 응. 아니, 아빠 완성했어. 기다려, 기어 응. <웃음> 아빠가 이거, 이거 해야 돼, 지금 이거. 나또좋아해 그래서 고장 꼽게. 응. 아니, 이리 오세요. 아빠가 하는 거 봐주세요, 아니까 도시락 보이려고 됐어 오, 보겠어? 음 아빠표 도시락? 응. 음, 라면 먹잖아. 아이. 샌드위치, 막빵 음 아이언, <웃음> 계란도. 와, 야, 이거 똥을 응. 응. 아,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치치. 치치, 치치. 치치. 치치. <끝> 치치. <끝> 치치. 좀사 응? 조금.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이 식구들이 많은 애잖아. 음.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넣어놓 재미가 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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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애착이 서부터 많이 대고 있는 내놔, 너한테 안돼안댕안